자, 세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해되냐 생명체가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니까 세포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세포를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 자, 챕터별 내용 교수요목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 세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세포는 세포 종류가 어떤 세포 종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종류와 역할이 무엇인가? 자, 생화학에서 이걸 모든 걸 상세하게 다룬다기 보다는 여러분 기존 지난 학기에 공부 좀 했잖아. 생리학도 공부하고 거기서 바로 나왔던 것이 생리학이 뭡니까? 생명체 속의 이학입니다. 문학이 아니고 이학이잖아. 예. 피지올러지잖아. 응? 그 속에서도 우리 생리학 쪽에서 세포 다뤘습니다. 그래서, 에... 아주 상세한 내용보다는 큰 아웃라인 정도 보고 가면 좋겠다. 자, 세포는, 자, 모든 생물은 세포라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에 의해 가지고 생명현상이 나타난다. 자, 세포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자. 자, 원핵세포. 원핵. 원핵. 그 다음 진핵세포. 자,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자,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이다. 최소 단위다. 자, 공통적인 생명 현상으로서 거의 유사한 생체 분자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생체 분자의 화학적, 물리학적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통해서 생명체는 자기 복제. 그다음 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손, 나는, 나라는 인간은 없어져 생명이 다 하면은, 수명이 다 하면은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이제 후손들이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길어야 120세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수명을 120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기네스북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120 몇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실제로, 백세를 산다는 것이, 에,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백세를 살수 있다는 건, 우리가 개인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도 사실 건강하게 수명을, 뭐, 오랫동안 살수 있으면 좋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공에 먹고 마시는 음식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명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100여 년 남직 살다가 이제 내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어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인생이 될까? 아니면은 나는 왔다가 가지만은 나와 같은 후손이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AI, AI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우리 우리가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굉장히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거 AI가 못하는 게 있어 뭐냐 자손을 만들어주는 나는 떠나지만은 나는 가지만은 내 후손이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이거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인간만이 가능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결혼도 안 하고 우리만 잘 살다가, 어? 우리만 잘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은 끝이다. 그런 생각이 왜 만연할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생명 유지를 위해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고 이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진다. 외부 자극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자, 이와 같은 생명체, 특징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세포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로 앞쪽에 나누었어요. 자, 진핵, 유카리오트, 원핵, 프로카리오트. 카리오트라는 얘기는 핵을 의미합니다. 프로카면은, 그러니까 원시 핵이다. 핵이 만들어지기 뚜렷하게 핵이 나오는 것이 진핵이고 진핵보다 그 전단계의 세포 원핵세포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진핵세포는 이와 같이 핵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나 보인다는 얘기는 핵막으로 핵이 육안으로 관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진핵세포. 원핵은 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유전물질이, 그러면 원핵세포는 유전물질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야. 진핵같이 이와 같이 핵막으로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원핵세포도 이와 같이 DNA 유전물질이 유전정보가 있어. 그런데 세포막으로 둘러싸져 있는 진핵세포와 달리 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이 안 보인다면 이 세포 질 속에 DNA가 그냥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분을 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 많이 나옵니다. 이 세포 소기관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그걸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은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여와 같이 세포소기관 핵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세포 만들어지기 전에 세포 속에는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냐. 세포소기관에 보세요. 뭐, 여러가지 DNA, 물질도 있고 RNA 물질도 있고 핵산 생체 분자 그럼 분자는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고분자 물질 만들고 세포 소기관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인체가 되더라. 사람이 결국에는 어디? 물질을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이와 같이 분자 단계에서 설명을 해줘야만 이제 이해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포는 어떤 공성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환경과 분리시켜 주는 원형질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 세포막을 원형질막으로, 원형질막인 세포막으로 주변 환경과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 유사한 유전물질을 가진다. 세포 질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된다. 생명이 유지된다. 자, 세포의 첫째 원형질, 막. 이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유동적입니다. 막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유동적이고 비교적 안정된 판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이막 속에 코레스테롤이라든지 탄수화물도 부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세포막 자, 세포막 원형질막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여러 기능이 세포막을 통해서 자, 소수성 선택적인 장병이다 자, 소수성이라는 얘기는 친수성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깥쪽으로 친수성 기를 가지고 있고 안쪽으로 소수성 기를 가지고 있는 이중막이었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질 수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도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세포막에서 세포막의 역할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유전물질은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 자, DNA 염기서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유전 정보 복제해서 세포 분열에 사용되거나 생식 세포 생성에 사용됩니다. 유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유전 정보, 그러니까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원본을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 원본은 항상 중요하니까 보관되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사본을 가지고 이제 핵막 바깥으로 나왔어.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필요할 때 유전 정보를 전사, transcription 해서 translation 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이나 뭐 RNA로 발현한다. 자, 어찌 됐든지 유전 물질은 핵 속에 있다. 그다음 세포질은 세포, 세포 원형실막에 둘러싼 세포 내 공간으로 대사가 진행되는 영역이다. 대사 반응에 필요한 효소와 조효소, 자, 효소와 조효소, 그 다음 많은 대사물이 세포 질 속의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막이, 자, 이렇게 친수성기가 있고, 안쪽으로 이와 같이, 막 하나, 여기서 막 하나, 그러니까 이중막입니다. 이와 같이, 인지질 이중막으로. 자, 여기에 친수성 기가 있고요, 안쪽에 소수성기, 친수성기, 소수성기.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세포막이 소수성, 친수성 부분도 있고 소수성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소수성 막이 두꺼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 속으로. 어떤 물질이 친수성 물질이 침투가 쉬울까 소수성 물질이 침투가 쉬울까 이 말이에요 답은 소수성 물질이 침투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름과 친화력이 있는 물질 뭐 세포에 피부에 마구제비로 바르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다시피 안쪽에 바깥쪽에 인지질 이중막 속에 여기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내재성 단백질 그 다음 당단백질에 오리고당 사슬도 결합되어 있고 당지질에 뭐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다양한 이 콜레스테롤도 보세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주변에 단백질도 나와 있고, 뭐, 나선 구조도 있고, 단백질에 나선 구조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포막이, 세포막이 있다. 이게 세포 안, 세포 내고, 세포 바깥이다. 그러면은 세포 바깥에서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세포 안에 있던 물질 세포 바깥으로 내 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이 세포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자, 세포막에서 세포막에서 물질이 자, 이게 세포 안입니다. 자, 이 세포 바깥입니다. 자, 물질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이 자, 여기에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 자, 확산 확산이라는 확산의 방법, 단순 확산이 있고요.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동수송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능동수송,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물질이,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이 물질이 이동됩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럼 차이점이 뭘까? 촉진 확산은 이와 같이 운반, 운반 통로가 있습니다. 운반체가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운반체가 없습니다. 단지 농도 차이.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대로 물질이 이동됩니다. 이걸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농도 차에 의해서 단순 확산 플러스 이와 같이 운반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능동 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능동에 그렇어요. 능동에너지 필요합니다. 자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보면 필요한 게 여기에 ATP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수송 방법은 능동수송이다. 자, 1차 수송, 뭐 2차 수송,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1차 수송, 그냥 2차 수송에 동반수송이라는 수송과 역수송이라는 수송 방법이 있습니다. 동반수송은 두 물질이 함께 세포 안으로 수송되는 능동 수송, 역 수송은 한 물질이 나오면 반대 물질은 바깥으로 세포 바깥으로 배출되는 이와 같은 수송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그다음 이온 채널을 통해서 이온이 세포 안으로 바깥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물질 수송에 대해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 설명이 됐어요. 자. 그다음 세포 종류. 자, DNA 유전 물질이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원핵 세포, 진핵 세포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세포를 구분을 했다. 자, 이제 원핵과 진핵의 비교입니다. 자, 비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공통점은, 자, 세포막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 DNA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 다 똑같이 공통점으로 둘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액 세포에는 없고, 여기 보세요. 전부 없어. 다 없어. 여기는 다 있어. 그죠? 그래, 세포, 소기관의 차이점이 자 진액에서는 세포 소기관이 지금 다 있는데 원액세포에는 세포 소기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핵이 없잖아 핵막이 없었으니까 유전물질은 있어 유전물질은 있는데 원액세포에 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리보존 뭐, 염록체, 세포, 골격, 다 없습니다. 다 없죠. 여기는 다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포 크기는, 자, 원액 세포, 원액 생물에는 세포가 약 1에서 2마이크로미터 정도. 작죠? 진액에는 큽니다. 5에서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큽니다. 염색체 수 원액 1개인데 진액엔 2개 이상. 다세포성 원액세포는 다세포성이 아니고 진액만 다세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은요. 원액 세포에는 세포 벽은 있어요. 벽은 있어요. 그런데 진액 생물에서는 식물 세포에만 세포 벽이 있고요. 동물 세포에는 세포 벽이 없습니다. 자, 차이점. 표 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세포소기관이 하는 역할이 뭘까? 세포소기관이 하는 역할이 뭘까? 자, 역할을 하기 전에 우선 원액 세포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양한 그램 염색법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미생물 하면서 그램, 양성, 그램, 음성, 어? 식중독균, 그램, 양성, 음성 많이 나오죠? 자, 무슨 차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램 염색이, 그램 염색이 된다는 얘기는요, 세포 벽 두께하고 화학적 성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램 양성균과 그램 음성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세포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보이죠? 여기가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 위에 자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원액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고 했죠, 그죠? 세포벽에 자 펩타이도글리칸이라는 이 펩타이도글리칸 영역층이 있고요, 그 위쪽에 인지질층과 리포다당류라는이 바깥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 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펩타이도글리칸 영역이 두꺼운 층이냐, 두껍지 않느냐? 자 세포막 위에 펩타이도글리칸 레이어가 있고요. 그램 음성균은요. 그 바깥쪽에 바깥막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바깥막은 무슨 층이냐 하면 이와 같이 인지질 한 층하고 그 다음에 지질 다랑 층으로 바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펩타이도 글리칸 층이 얇아요. 얇아서 그램 염색이 되려면, 은야펩타이드 글리칸 영역에서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램 양성균은그 그램 음성균과 어떤 구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은자양성균은 세포벽은 펩타이드 글리칸 한 층으로만 되어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램 음성균은 위쪽의 바깥막이 인지질 리포 다당층이 뚜껑층이 있는데, 그램 양성균은 이 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글리칸 층만 존재를 한다. 자, 다시 말해서, 그램 양성균은 이층 여기까지만 존재합니다. 이 층만 존재합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램 염색이 됩니다. 그램 염색이 돼요. 그램 음성균과 그램 양성균의 차이점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진액세포는 뭐 세포 소기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차이점은 다 진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요 액포와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은 없잖아요 엽록체도 없어요. 그런데 액포 대신에 라이소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세포의 액 포와 동물 세포의 라이소좀 혹은 리소좀이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진핵 세포의 이에 동물 세포여 식물 세포입니다. 각각 각각의 세포소기관 여러분 구경하시고 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의 역할까지 꼭 기억을 좀해 주세요. 자,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자, 세포 소기가 특징되어 있는데 역할입니다. 역할을, 역할을 요약했는 부분입니다. 자, 물질 합성에 관해서 핵이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DNA, RNA 합성을 위한 유전정보 핵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부분의 DNA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가 핵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유전입니다. 목의 유전이에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북의 유전이 아닙니다. 목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미토콘드리아 DNA 있습니다. 그 다음, 리보좀 단백질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자, 조면 소포체라는 얘기는 조, 조면이라고 하는 거칠 거칠다 거칠 거칠 거칠하다 활면은 맨들 맨들합다뭐 이렇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매끈하다 표면이 매끈하고 거칠다 얘기야 거친 거칠다 왜거치냐 하면은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이 이 소포체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막단백질과 분비단백질을 합성한다. 조면소포세 활면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하고 약물해독 및 대사 칼슘이온의 일시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활면소포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지체 골지체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을 가공 포장 표적화해서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분해와 관계된 라이소종 리소종 자, 이입된 물질과 손상된 세포 성분을 가수분해 효소로 분해해 버립니다. 리소종 라이소종 퍼옥시종 과산화수소가 우리가 호흡에 의해서 산소호흡을 하는 산소호흡의 결과로 과산화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또 이 과산화수소가 어떤 세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도 과산화수소가 필요해서 만듭니다. 그때 과량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 과산화수소 분해해줘야 됩니다. 분해하지 않으면은 세포소기관 공격합니다. <웃음> 그 다음, 액포는 마찬가지 물질 분해, 물과 화학 물질 저장하는 역할. 그래서 이 액포, 액포는 식물세포에서 얘기 그 다음 에너지 생성 전환 자미토콘드리아 연료를 산하에 화학에너지 ATP로 전환한다 식물세포에는 염록체 광합성으로 빛에너지를 생물의 에너지원 유기물로 전환한다 그 다음 지지운동 연락 세포 골격, 세포 외 기질, 세포벽, 세포 접합부 자 이런 것들 세포 소기관 특징 자, 이와 같이 세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포 소기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